이스거 빨리 먹어요대에서 famous suicide spot i 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해동대는 많이 사람 여기 죽었어요? 예. 어 진짜요? 예. Yeah. 아. 진짜. 아. <laughs> I was scared. There, I thought there was a ghost there. And then I saw a human. I saw a statue. I thought it was a ghost. I'm going to g I'm g n g to go. I'm going to go. i g o i t i n t h e n g o i g t i i t n to e i n to I'm i n m n t i to i i t i n to o i g t i to g g n o o n to go. n o to go. I'm n o o n g to go. o go. o 밤늘로 이렇게 이로 혼자 오시면 아, 아, 혼자 어쩌면 볼수 있을 거예요 아, 볼수 있어요? 혼자 가면 <웃음> 오, 야 알겠어요. 무서웠어 네, 맞아요 이 버스 수 없으면 제가 혼자 여기 내려요어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I did n t miss it <웃음> She actually came earlier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근족에해산물 어, 맛집 있어요? 응? 해산물 맛집 있어요? 무슨 맛집? 아, 해산물 맛집 어떤 해산물 어떤 해산물아 제가 조개구이 조개구이? 어. 조개구이는 여기 밑에 내려가면 있지? 여기 조개구이? 어 여기요? 오케이. 어, 좋아요 오케이. 고마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여기 와, 어. 이름이 뭐예요? 조기구이촌와 조기 감사합니다 조개구이촌 조기 여기 맞아요 와 냄새 좋다 사람도 없어 no one here 어,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많이 모아 s 우리 안녕세요 홍콩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구이 This is a side dish. Ah, they put this as side dish. Ah, 이거 아니 o Side dish. <laughs> wow, I'm <was> so g l a o o Wow. Wow. Wow. Wow. <laughs> wow. Wow. Wow. Wow. Wow. Wow. 남자 친구가 했어. 아남자친구 했어요. 아. <웃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가친면나 <웃음> <남친 누구냐>?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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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is. Thank you. Hotel, so wait, wait, wait. Hotel twenty-two. Beer twenty-two dollars. Okay, let's get a let's get a shash, shash, shash. Let's have a drink and drink. This o s o 2 0 0 0 This is $22, guys. Yeah. Oh, oh, red. Yeah. My face is red now. Rainbow, I love you. Here's a nice guy. Can I asked for the number. Hey guys. Ah, uh, this is my d r i n k guys. Oh. Oh. Uh, I think you're pretty. Can I have your Instagram account? Oh, Instagram ID or oh. oh, Instagram? Ah, Instagram. <laughs> <laughs> What are you doing? Wow. a few moments later <웃음> 무슨 방송이야 아, 이거 아 유튜브에 아이돌을 보요뭐 네, 네. 여러분 생각하는 너무 예뻐서 아이디 알고 싶어서아 인스타를 예다가 안 돼요. 아 알겠어요. 아, 괜찮다. no that no that no to you. that no to you. 어디 <웃음> 유튜브 뭐? 아, 유, 유리 좋아, 유요 좋아, 리아 유리 좋 유리 좋아, 유아 유리 좋아, 유리 좋아, 유튜브에 유리 아, 네. 좋아, 어 이거 맞아요 This is me. 아 유리 좋아, 유 유리 좋리 좋아, 유리 좋요아 유리 리 편견 끌어 아니야. 오케이, okay, 내일 보, 내일 보자. See you tomorrow. 다자요.